어차피 현실적이며 영적인 사람 비전 이 있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 네. 내가 현실적이며 영적이며 미래적인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저 사위하고 이제 정식으로 호칭을 할게요 우리 사위 우리 딸 집에서 자주 보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좀 개인적으로 해줍니다 인생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같이 그려 리 나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주 안에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젊은 청년 남녀가 만남을 갖게 해서 서로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무슨 계산이요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여자는 여자대로 이 남자가 나하고 맞을까 저 남자하고 나하고 맞을까 역시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며 내가 행복할까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살며 평생을 살고 윈수가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도 해보고 머리도 굴려보고 상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이제 준비하려고 준비합니다 아,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믿음도 별로 없고 은사가 별로 없는 것을 한탄을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상처밖에 없다 가난밖에 없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심히 자기가 자기에게 좌절을 하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에 족쇄라든지 올무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건다어디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건 전부가 다 오해에서 만들어져요 오해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부모에게 상처받다고 았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 자기 착각 외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 공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들 하나님께서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함께하는 것을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켜서 우리가 많은 표현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죠 나는 여호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요엘이라고 할때 요엘, 야 너희들 자녀 나면은 요셉 존사라고 저저 주은 존사하고 솔로몬 형제하고 내가 너희들 자녀 나면 요엘이라고 지었으면 참 좋겠다. 영어로는 조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많은 이름들 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소위 우리 식으로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화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형통하게 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억울하고 누명을 써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 인생에 확 빛내리가 돼요 빛내리 전에. 내가 목사이고 내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랜 동안 고난 속에서 주님이 찾아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내가 너하고 꼭 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나는 뭐 엄청난 특별한 비밀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비밀을 그때는 주신 게 아니고요 너의 지치지 않는 열정 오래가는 끈질긴 믿음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열정 죄장적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게 상달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거는 나의 현실성이야 현실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가족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하고 가족이 생기니까 가족들도 기도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물려받았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부모가 학교도 안보내줘왜 형님들이 학교를 많이 안 다니니까 학력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어떤 뾰족한 어떤 신념이 있든지 정신이 강하든지 나, 나는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자기 착각 속에서 꿈을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막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요새 보니까 아까 10편 105장에는 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만지시도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상하지 말라 주의 종들을 염려, 근심, 걱정 끼쳐드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걱정, 근심, 염려를 많이 주는 정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할렐루야 혹시 누가 교회막다 물건 훔쳐가고 예배 순서 막 뜯어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왜 형통케 하셨겠어요 우리가 늘 고대하는 것은 사람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돼요 현실감이 또 있어야 돼요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돼요 현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네.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돈을 많이 못 벌어와도 내가 오늘 매일 일당이라든지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성을 잃어버리는 기운가 많은데 영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영성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왜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세 번째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해 나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살면서 미래도 꿈을 꾸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 훗날, 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요셉에라면 한 천년이 이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무거워 결혼할 자녀들을 놓고 결혼한 자녀들을 놓고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현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강력해야 되고 현실보다 내 믿음이 더 뜨거워야 되고 내가 영으로서 되고 기도도 더 커야 되고 내가 몸도 강건해야 되고 요 할렐루야 네.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에게 막올 텐데 중요한 건 문제보다 내 믿음이 더 커야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도 우리가 또뭐 해야 돼요? 현실적인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또내 자신의 어떤 기질적인 연약함이 있다 또내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되고 내 성품이나 기질의 어떤 스타일인지 이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의 욕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뜻은 반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가서 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앞으로 지금은 그냥 그냥 매일매일 묵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나는 더 깊은 것을 원해 더 깊은 사명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아니 내가 교회를 하고 있고 목회자인데도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나가꼭 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교회하면서 조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서가 아니고 최선을 다 살면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서 이끌거리는 어떤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소명이 막 생기는데 이 소명이 시간을 가고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쭉 가면서 개인적인 소명도 있지만 단체로 만들어지는 소명도 있더라 같이 보다 소명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소명이 확실할 때 소명에서 사명이 만들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모님이 소명이 없었어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 이런 소명 없었어요 그저 나를 만나서 어떻게 내가 요새까지 생겼나봐, 그때. <웃음> 이렇게 자기 착각도 사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 그저 다들 못생겼는데, 거울 보고, 어디 외출하기 거울 보고, 음, 잘생겼어. 음, 너무 이뻐. 피부가 뽀해. 놀고 있네. 다 자기 착각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사모님은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어, 사랑해서 이제 나를 만났어요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같이 살면서 야 개척교회 해보니까 개척교회 사모해 보니까 제가병걸려 보니까 소명이 무엇인지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사모가 돼가지고 어떻다 뭐에 씌웠는지 뭐에 끌렸는지 어떻게 청년회장인데 회 우리 사유도 청년회장일 때 우리 딸을 만났고 나도 회장일 때 사모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냥 막 형통하네 네. 비스무리하네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폐결에 걸리고 차 쓰러지고 이거 껍데기만 보면 너무 고난인데 그 속에서 소명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소명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목기자 세미나도 같이 듣고 성경도 보고 영적인 체험도 하면서 소명이 너무너무 중요한지 만들어지고 이제는 소명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사모님 소명이 그래서 인생은 그냥 단순히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짝을 만날까 제가요 우리 사모님을 만날 때 정말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그큰 교회에서 자매들이 좋은 직장에 있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좋은 직장에 있는 국제사무처 특별 공무원이니까 제일 괜찮은 것같아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 만나서 이제 옛날에 계산해에서 했는데 이 계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모님이 병들었거든요 국회사무쪽 공무원 하면서 평생에 울고 먹을 생각을 했는데 <웃음> 목회하면서 다 때려치게 만들어요 당장 그거 하면 안돼 영어로 살아야 돼 물론 먹고 살아요 때려치면주님 먹고 살리지 그러니까 때려치느냐 주님이 먹여 살려주시느냐 먹여 살려주실 때는 아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야 무대책이 대책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달 동안 싸운 거야 그래도 내가 안 꺾이니까 시집 침정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왜왜 왜, 왜 나중에 평생에 예? 후회하려고 후회 안합니다 후회 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때려치고 나서 고난 속에서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꿈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다가 고난이 오니까 원망할 일들이 있고 다툴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식 하면서 살자 그래서 이제 매일 밤마다 처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모님이 그 질병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치료받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치료받을 줄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서 불세례받을 준비를 해놓고 어떤 사건을 전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요셉 보니까 창세기 39장에는 어떻게 요셉이가 범사에 형통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보세요 2절에 39장기 전에 여호와께서 요새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주인 예급 사람이 집에 있으니 형통하는데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3절에 그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안 믿는 불신자가 애국사람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 속에서 하는 지혜, 꿈,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절제된 행동과 멋있는 멋있는 행동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보고,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신 것 보고, 범사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요색 함께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가는 데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간수들한테 전우가한테 은혜를 입고. 보디발 장군에게도 은혜를 입고 또 5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딱딱 붙어서 다녀. 하나님의 복이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막 움직여. 발 달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가 있는 것처럼 요셉의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막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안 되는데 요셉이 하면 돼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요셉이 말하면 다 되어버리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저렇게 하세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가 얼굴도 잘생겼지 몸도 건강하지 현실적인 대안이 있지 영적으로 살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모든 농사일과 모든 가축과 모든 것을 다통달해버려 한번 딱 보면 훤히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찰력이라고 해요. 통찰력. 예. 미래를 꿰뚫어 볼수 있는 예지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처세술 같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여자가 넘보기 시작해요. 형통하려고 하면 꼭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주인 여자가 유혹을 하고 그래도 요셉이가 누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식하겠어요 가찌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 을 의식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여기서 노예입니다 나는 팔려온 노예 불갑입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마님 별짓을 다해도 요셉이가 하나님 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스토리가 쭉 나와 있죠 주인 여자가 눈치 쓰라고 동침하자 그러고 별의별수를다 해도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자, 이 감옥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안이 열어져서 보는 그런 안목도 있겠지만 현실과 미래를 볼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요셉은 지금 껍데기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이 승차시키는 거예요 승진시키는 거예요 계속 올려요 그리고 자기는 슬럼프에 안 빠져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도 않고 자기 꾀를 부리지 않고 계산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21절 요호와께서 요새가 함께하시므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천후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오 자 인자를 더했다 선품도 정말 정말 모있어요왜 있잖아요 그거 사람을 딱 보면 끌리는 마력 같은 게 있어요 음. 부드럽고 보통 부드러운 사람은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스모니. 제비에한 마리 키우지 않으시겠어? 집에서는 말, 얼굴 몸매가 퉁퉁 불어가 눈곱 끼고 코딱지 있고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이제 왔어? 밥 먹었어? 집에 오면 아내가 예쁜 아내가 반찬도 탁 만들어주겠는데 지금이야 우리 사모님이 참 없는 데서 이런 얘기 해야지 지금이야 이제,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옛날에는 내가 퇴근하고 오면 반찬을 한번도 네모난 통에다가 놔둔 적이 없어요 네모난 통에서도 항상 하얀 접시에 다가반찬 넣고 먹음직스럽게 멸치 볶음 뭐뭐 지난번에 권사님이 고기김치 해준 거 아직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그나까 내가 습관이 그, 그것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먹을 때도 김치똥을 냉장고에 끄집어내가손쫙 닦고 배추 한 포기를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대가리 깡탱이만 탁 치고 하얀 접시다나서 그거 먹으면 밥하고 밥, 그 요새, 그, 저기, 뭡니까? 저, 저, 저, 저, 햇반 있잖아요 햇반 두개 대고서, 그거면은 고기 반찬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 그거에다가 대가리 딱 치는 배추 속 김장처럼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거 해야죠 먹으면요. 밥두 그릇 큰밥두떡다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게 해버려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네모난 통에다가 무슨, 어제 먹은 거, 젓가락 잽던 거, 오늘 먹은 거, 젓가락,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편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난한 번도 요즘 와서 내문안 통에다 사모님 해주지. 아, 지금은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해. 내가 알아서 찾아먹어요. 내가 알아서 찾아먹어.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생사와 복의 하나님이시오. 요셉은 인자를 도와서 가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사람과다 형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23절 마지막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 하셨어 형통하게 하셨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을까 10편 105편으로 또 넘어갑니다 10편 105편을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네. 10편 105편 19절 말씀 시작 곧 요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달려나여도다 18절 시작 그 발이 착고 예상하며 그 몸의 시사절에 매어도다 요새는 형통했는데 세사절에 매여 있어요 자 이거 우리 못 견디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셨는데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내 몸이 왜 병들었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껍데기에 현혹받지 마시고 겉모양이 겉모습의 겉모습의 환경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내면 환란과 기근과 고난과 이것을 이기는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껍데기만 보면 계산하게 돼요 계산하게 된다니까 요셉이 급부스쓰 감옥에 갔어요 팔려갔어고등이에 던져줬어요 억울한 놈이면서 또 감옥에 또 갔어요 쇠고랑으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래서. 발에 쇠고랑을 채웠기 때문에 쇠고랑이 너무 무거우니까 도구독 도구독 도구독 도니까 발이 상해서 껍질 벗겨져 피가 나고 날마다 유혈이 낭자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흉통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 몸이 쇠사슬에 이어서 피가 나고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덜려나게도다 세고랑 때문에 단련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영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단련 받는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합시다 고난 때문에 단련 받는 거예요 고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병 때문에 단련 받는 게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병으로 겉모습은 병으로 단련 받아도 진짜는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말씀으로 같이 보다 말씀이 저를 달려놓여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솔로몬, 우리 사이에 하고, 저기 주원전도사하고 예. 자기들이 뭐, 하락질링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녀가 그래서 야, 그것도 있지만 너희들 내가 금반지를 좀 해주고 싶다. 금반자, 금팔찌도 해주고 싶고 금목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아파. 아버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수, 그런 소리하지 마라. 근데 너희들 그거 하면서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우리 금 반지 있는 거 사모님하고 나고 결혼하자마자 등록금으로 그때 팔아먹어버렸다. 그거 구리 반지 같은 거 14K라도 하나 좀 해주. 그런 조건으로 우리도 이제 반지 끼고 이제 여러분 이제 성령의 불사행 할때 반지 반짝반짝 끼고 하면 또또 또 시험 들지 마세요. 30몇 년만에 하는 거야. 30몇 년만에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다 그분 아니에요. 사역을 한다고 다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가아지도 많이 했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기 위해서 좋은, 땅에 열매,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실제 는 내용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담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똑같이 주인이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떨어지는데 밭이 네 가지 밭이 결국에는 좋은 땅은 뭐냐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인내로 결심하면서 자기와 싸우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잖아요 그게 인간이고 격납기를 위해서, 배고픔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리라고 다 표현했어요 무리,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해요 그게 현상, 실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보실 때는 그걸 나쁘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 반면에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일종의 소명의식이야 근데 주님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해서 망해서 이렇게 해서 실패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그런 조건이 있지라도그 조건에서 예수를 믿지만 점점점점 점점 발전해서 주님의 소명을 받는 단계까지 올라가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조건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나 이 조건이 조건적인 만남이 끝나지 않으려면 조건적인 만남에서 끝나지 않고 부름을 받은 만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지만 나는 사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으며 사명을 받으며 내가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물을 던지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거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조건 안에서 하고 싶지 않지만 가서 주님 말씀의 조건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두 배에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이분 도대체 누구시냐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할줄 몰랐어 그때 주님께서 소명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되게하리라 네. 조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조건 이 교회 안에 조건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조건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소명과 사명과 일꾼으로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연단받고 단련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용적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요셉이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영적이긴 한데 현실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잘하는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영적이면서 현실적인데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느냐 죄인이 회개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영적으로 살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을 바로왕이 보고 보디발 장군이 보고 예굽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이 점점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요셉 같은 경우는 시기와 때가 아주 중요해요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내가 점프를 할 것이냐 만약에 요셉이가 팔려가지 않고 가난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있었다면 그저 목자이고 목동일 뿐이야 양풍에 불과할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더 세우세요 더 세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고 서른 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과연 우리에게도 좋은 찬스가 올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명시절을 잘 버텨야 돼요 무명시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잘 버텨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혼신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 내게 개시의 말씀을 하지 않아도 개시의 말씀을 늘 들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성경 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니 내가 주님 말씀 기록된 말씀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팍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실 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무명 시절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점프하는 날이 오고, 어떤 시기가 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가 오고.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셉은, 시편 105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도다. 나중에 이제 끌어올리시잖아요, 하나님. 다 끌어올리십니다. 교회가 너무 허약하고, 네.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영적으로 너무 허약하고, 너무 약하고, 영성이 너무 약하고, 현실에 대한 안목이었고, 미래 지향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정책하는 사람들 보세요. 부동산 정책이 무슨 정책이 무슨 정책, 또뭐 홍수관하고 뭐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간의 부주의하고 미리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요새가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속수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할수 있으면 니가 깨끗하고 영적으로 사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그저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세계 각 나라의 모든 나라들도 지도자로 인해서 어설픈 지도자들이 나오고 대안 없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와 경제를 망치고 그 나라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대에게 우리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교회부터 회복시키시고 죄 종부터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인들부터 나부터 영적인 능력 주시고 말씀붙 잡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끗하게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현실적인 대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